잠깐만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언제 죽을지 몰라. 오케이. 가자. 시계 너무 높아서 자취않나 키가 더 컸으면 좋았을텐데. 여긴 내 어깨 위로 올라가. 올라가? 팀워크야 아니 그냥 의자로 써. 응. 의자 있어요? 여기서... 북? 찍자. 예스 원래 찍신이 왔구먼. <웃음> 찍신이 왔어. 오, 별이 보인다. 오 그러면은, 다리 눌렸을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여기서 너희 둘을 두 분이 기뻐. 아줌마 목소리야. 소녀가 아니야. 소녀가로 아줌마가 로로야 하니까? 야 우리가 하는 일을 해서라안 해? 루이한테 일어나는 일을 해서 해야지. 할지도 몰라서. 그렇지 그러지 않기로 했어. 그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잠깐 책을 읽으면 쉬어가도 싶었거든. 안타깝지만 난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거 잊었지 뭐야. 정말 쉽지. 책을 읽을 수 없다고? 걱정마 나랑 루이니 글 나랑 루이니 글 읽는 법을 가르쳐줄게. 그럴 시간 없어. 그건 그렇지. 응? 아 그래? 오해한것 같네.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 알고 있으니까. 왜 이럴 수 없어? 요즘은 대체 버스 없어. 난해수자 뿐이야. 나나신에 대한 거다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나한테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중환이 할일 있을 텐데? 그래 있어 야주매야 있다고요? 요이요. 열렸다. 어 잠깐만. 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증거 있을 수도 있어 뭔가 이제. 그 여기 뭐 들어갔는데? 분명히 들어갔어. 오. 아, 잠깐만. 읽는다. 못 옛날에 연인들이 서로 생각하는 생각을 둘만이 아는 암화문을 주고받는 것이 흔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그들의 진심을 아칠 걱정 없이 먼코스할수있었다 다른 바리에이션이 많이 있지만 기호나 숫자로 철자를 대체하는 것은 같이 이동점의 방식이다 사진을 본다. 하하, 영원대. 나가보면 할수 없는 상자같은게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있는 사과방 그림방인데 사과 그있었거든 그거 힌트가 있긴 한데 그러면은 애플인가? 아닌가? 뭐지? VV 아닐텐데 애플? 아니, 뭐지? 애플은 아닌 거면. 이 트레스 여기 없었는데. 기호나 숫자로 철자를제쳐는 것이 일방적인 방식. 디오로 뭐는 음.. 내 힌트인데 약간.. 즉신 가자 귀신 가시다. 그... 해방 가야 고 해방 가야 돼. A가 반대로 하면은 V, 짝대기 빼면 V잖아. 그러면은? 그럼 V를 들어간다를 가정하여 해서 해보자. 여기거든? 여기서 요고, 요건가? 여기 상자, 어, 여기, 이건가? 어, 여기 상자 있다. 아닌가? 뭐지? 상자 에 있는 걸로 하는데. 여기 아닌가? 뭐 상자에 있던 거로 기억하는데 요건가? 요거 상자 같은데? 아니야? 어? 상자 아래 있었는데 내가 분명 상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 요것도? 여기 아닌가? 우선 저건 없긴 했어 일단은 적어놨는데 상자가 요건가? 요 가방이고 상자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생각에는 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어, 오! 있다! 상자다 어? 뭐지? A R L -S, S A A 빼기 R 이면 까 A 가25고 R 이8 그럼 25 빼기 8 하면은 17 17 더하기 라면 까 아, I 17 하면은 다시 몇 이냐 17 더하기 17 이니까 그러면은 34 곱하기 A25하면은 34 곱하기 25 442 442 빙고! 사과를 획득했다 오케이 어 그거 곱하기 20, 25 25 하면은 432 4 4이달 그럼 여기 사과를 올려놓으면? 새 사과 넣었구나, 고맙군. 전에 있던 사과는 썩었는데, 새걸 찾지 못해서 그림 수업 취소했거든. 그림에 관심 있나? 연습할 때 쓰는 거 주지. 검은 펜트 획득했다. 이제 이 검은 펜트를 뭐하냐, 이건데? 검은 페인트로 뭘 해야될까? 뭐 아까 삽.. 사... 어 맞아 다레여행형인가뭐 거기 사파방인가 아닌데 여기 사파방 있는가? 여기 뭐 막힌 데 있었지 않았나? 길 중에? 막혀서 못 들어가는 곳 있었잖아 그걸 찾아야되는데? 여기였나? 아니고 무슨 집 있지 않나? 다리 연형 가야 되는 건가? 이거 받았으니까 사파밥일 것 같은데, 약간 칠하는 거로. 음남쪽인가그 밑에 내가 밑에 안 가봤지. 잠깐 나 밑에 안간거 같은데? 여기 밑에? 가보자 요즘에 어서오세요 트와 트와크와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반가 반가 어서와요 요거가 아닌가? 어디보자 음 요거 아닌가보네? 어서오세요 새로오신 분은 발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소통...게임에도 소통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해요! 심심해요. 그래도 얘기하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조수와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얘기해요! 에헷 아 너무 시, 조용하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소통하는 게 즐거운 거다요! 내여기길이었나 음... 이쪽에내 생각에 발레가 제일 우아한 춤같아. 그래서 이거를 어톡하라는거지 아름다운 그 달그림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오델의 백조. 오딜 오디르... 후, 아! 그 중국 그거로 하는구나. 흑조니까. 검은 패트를 물, 이제, 바르면? 흑조니까, 이제. 그럼 이제, 흑조 됐으니까, 다리? 칠해지는 거지, 그치? 그리 원래 이랬던가? 전에 다리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칠해지는구나. 오. 내 생각에 배우면 달.. 달 그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열쇠가 나타났다. 가져간다. 가져가 튜봉치었 이제 요거로 쳐졌으니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어딜 가야되냐.. 태양 쪽으로 가보자 분명 여기서 아니야 다시 물어보.. 예, 태양으로 기억하는데? 해외물 해외물은 달이 사라질 때.. 오 그러면 맞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맞다 맞다 그럼 여기다 열렸을 거라고 하니까 가보자 오 열렸다 진짜 열렸네? 오. 여기서 조각장이 있는데 이 방에 제일 아름다운 석상을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 조심해 생긴 건 저래서 다들 거짓말쟁이고. 잠깐만요. 힌트가 그것뿐이에요? 저기요? 힌트가 이것뿐이에요? 물어봐야겠네. 내가 제일 아름다운 속상이야. 파란 속상이 제일 아름다라고. 어? 남미와요? 어머나. 어서 와. 이 초록 아름다운 속상. 주황색 속상과 노란색 속상 진실을 말해. 어? 그러면은. 내가 제일 안다. 정말 난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초록석생이 제일 안다고 뭐 사실이야. 노란색상이 거짓말 안 했다. 그럼 노란색상이겠지? 어, 이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여러분. 트와크와트와, 어서오세요. 우후, 예, 어서와요. 모두 신나게 놀아봐요. 넥도르기 전에 무슨 공포게임이 돼!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소통은 언제든지 환영. 네, 받았어요. 나나, 어서 와이오. 언제든지 와이오. 나나, 유이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룰루랄라. 너보좋아이엇 나나나나나나나나. 우 아, 너무 재밌다. 어, 아니야? 놀랍석상 아니야? 아프다. 뭔가 때린 기분인데? 으흠, <웃음> 으흠. 맞아요. 쭈그룹 방송하고 있어요. 아니야? 집지빨간 노란색깔.. 어? 열쇠 나왔네? 맞네? 아 저는 이게.. 아리아의 이야기라는 공포게임인데 해보니까 약간 이제.. 여주인공이.. 이제.. 책을 좋아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잠을 들었어요? 그니까? 다 아무도 없고 깜깜한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내 원래 세계를 찾아가면서 찾아가는데 이제 나오는 등장 인물이 사악했던 토, 토끼가 토끼가 사악하고 그 다음에 해설자, 소녀가로 아줌마가로,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저기 남주인공인 리을 루이인가 루이 맞아 루이 루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참 특이해. 근데 이 남주인공이 남자애가 얘 여주인공을 죽일라 그래. 근데 네? 그 회수자가 가? 얘도 죽, 죽기를 죽 바라는 거야. 뭔가 죽을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상해. 왜? 여주인공을 왜죽이려는 거야? 내생각에도 네? 부들겠어. 뭐좀 물어봐도 돼? 응? 응? 너 손이 어떻게 된 거야? 붕대 감았잖아. 혹시 아파?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도 알고 싶어. 말할 때까지 계속 묻겠지. 좋아, 말해줄게. 그래! 너가... 저... 아리아를 죽인다는 것 빨리 말하란 말이야. 조건이 어서오세요. 그와트와! 반가워요! 어서와요! 새로 오신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즐겁게 놀아봐요. 소통곤제전지 환영입니다. 예스! 보기엔 아닐 것같아서난 사실 작가야. 작가라고? 어서와요! 들뜨지마. 난 유명, 안 유명해. 단건 없어. 난 모든 작가를 존경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책들에 쓴 사람들이잖아. 작가를 원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어... 듣듯이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쓸거 없어. 이 작가라는 사람이 독자를 죽일라 해? 이거 개 나쁜 사람이네. 예, 나쁜 애네. 방금 말한 대 책을 쓰고 있는... 있는데 좋은 결말을 떨렸지 않아. 뭘 써도 내가 원하는 결말 아니야. 냉각함을 무시할 정도로 그 책에 몰두했어. 손에는 너무 무리해져서 붕대를 감게 되었고 말했지. 손이 나올 때까지는 책을 쓸수 없을 거야. 나는 동안 좋은 결을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온 뒤엔 또 그러면 안 돼. 건강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또안걸럴게 언제 책을 쓰기 시작인지 물어봐도 돼?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지만 난 어린애였어. 아무도 어린애가 쓴책 읽고 싶지 않았더라. 나라면 읽었을 거야. 아씨 아, 저렇게 착한 애를 죽일라 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왜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저거 왜 죽일라 하냐 얼마나 착하냐 뭐라고 했어? 나라면 너 책을 읽었을 줄 거라고 여 기분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래 알아 웃었다 우는 줄 알았는데 너가 착한 거야 지랄하지 마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요 기다려 혼자 두고 가지 마 거짓말 봐 천천히 이그뭐 자식 좋으면서 아이천데레였어 말로만 죽인다 하면서 일부러 빈받쳤지 너. 이야. 요물. 근데 여기 저장 어딨지? 저기요? 여기 저장, 저장어, 여기 들어갔었어. 요쪽이었지 어? 아까. 가는 거 봤어. 고치 저장, 여기 저장을 하고. 내가 봤어. 자식, 천데라고만 점점점. 책계 암을 말하네요. 무한책. 여기 온 도서관은 덩트로 최고야. 저택처럼 폭 풍스러워. 분명 다른 구역의 책들이 질투할 거야. 아하하하 개불. 그건 모르는 거야. 탁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사랑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볼 네네 사랑. 사랑. 자격이 없하세상하 인간 차별하는 거니? 세하에책하 인간 차별하네 잠겼네 야 진짜, 진짜 세상에다 책이 인간차별을 하네 우리 아들이 어디갔지? 요람에 있어야 하는데 아들이 아들 요리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두둔 그니까 여기에 아이가 있었다는 건데 어서와요 우리 빵덕이 대단해요 인사 알아서 해주세요. 해준다니까. 처음 오늘 처음 써봤다. 방 그다 좋다. 오 들어가는 게 들어갈 수 있네 여기. 어디 보자. 책책 책 속상이다. 예쁜 책. 호호 나 이제 이 전시사 일부가 될 정도로 예뻐. 나참 예술 예술 같다니까. 그렇구나. 예술이구나. 난 예술 의 작품도 아니야. 차라리 산산히 부서지는 게 나을 거야. 아니야, 넌 정말 아름다운 속상이야. 거짓말받아 훔쳐서 속상이라고 칭찬한다. 부탁이니 거짓말 하지 말아줘. 음. 진실은 제 눈으로 볼 때까지 믿지 않을 거야. 그니까 거울로... 그치 책도 예술이긴 해요. 잘... 책도 예술이긴 해. 책까지 만들어진 강정이 읽... 쓰는 책은 만들잖아. 쓰고. 그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뭘 여러 여러 물건이 비쳐 보인다. 우한소자기 인형. 아 이거 불길한데? 잠깐만 이거 불길하니까 저장하고 한번 가져가보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저 함부로 가져가면 안될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내가 한번 건드려보자. 좋아서 위태도 있으니까 우선 요거로 한번 인형을 가져가보자 저장은 비스로브 헷! 인형을 획득했다 어? 어 이게 밀리네? 어 밀리네? 어? 밀린다고? 잠깐만 안했다가 망한 적이 많거든 내가 내가 우가우가 시절 때안했다가 막은 적이 있거든 었아 이걸 맞춰서 아 이걸 맞추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맞춰서 한정 내리고. 돌아서. 한번더 밀어야 되네? 걔한번 밀고. 아닌가? 어, 아니라고, 제발. 아니라고 해줘. 맞다. 아, 저거 한번더 밀어야 되잖아. 아, 땜. 아,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이면. 그 다음에 이거 하나가 뭐지? 아 인형 근데 여기다 인형을? 넣고 가면은 똑같아지니까? 뭐야 아니야? 그니까 요거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 여기를? 어? 많던데? 우선 이렇게 해놓고 가면 되는 건가? 잠깐만 나갔다 보자 하고 다시 들어가면? 아! 요고요고요고 빼먹었구나. 아, 재보했네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칸 이렇게 하고 위로를 한칸한뒤에 붙이고 아이 놈의 먹기 쉽게 방해하지마 오! 오! 돋보기 거울을 찾았다 오케이 하셨 빨리 얼른 저장을 해야돼 고 저장을 하고? 어 근데 쪽지 저거 있었나? 편지 가져간다 연애 편지로 해 뜨겠다 이봐그 편지 내거야 가져가면 안돼아 미안 너너 너 건지 몰랐어 그럼 나 대신 전해 주지 않을래? 내가 하자니 너무 부끄러워서 누가한테 전해줘야 돼? 세상에서 가장 서러웠었고 우아한 어 예쁜 책이기전해줘좀더 자세히 말해줄 수 없어? 안돼 너무 부끄러워 잠깐만 그러면 욕인데?